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7일 네,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번 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클리 푸드옵션 그래프가 이렇게 3일 만에 말이죠. 8배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게 목요일 날 탄생된 거죠.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은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는 거죠. 목요일 날 탄생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예. 어, 위클리 옵션에 두 개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때 에, 최저가 있습니다. 아침 시가가 0.58이었죠. 그게 오늘 장중에 말이죠. 고가가 4.66. 4.66 나누기 0.58 하니까 8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음, 한탕 해먹었다는 결론이죠, 그죠? 이 대박은 다 누가 가져갑니까? 아, 외국인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그려가 됩니다 이게. 막판에 또 폭락시켜 버렸죠. 풋 옵션을. 자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3일 만에 그죠? 3일 만에 8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어제부터 지금 계속 전망을, 특급 전망을 전해드리고 있죠. 자, 이 모티브가 뭐냐 이거죠. 어, 이 폭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기준금리를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기간 투자가들은 주식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를 해요. 채권 투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자금을 인출해서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요. 금 금리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뭐0 5 밖에 안 되는데도 거대한 금액 자체가 크니까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이게 차익거래도 하는 것도 다 그. 틈바건이 작은 차익을 모아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작은 그0 5로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차익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금증금 0.25% 우리의 감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금액이 크면은 이게 크단 말이죠. 예. 천억, 이천억 이래되면은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이,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떠난단 말이죠. 자, 장을 흘러왔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그죠? 주식 팔고 2,500억, 선물도 또 팔았죠. 6,500억, 예. 네. 내가 팔았습니다. 또 뭡니까? 콜옵션 cool 20억 매도쳤죠. 풋옵션은 뭐제로 만들어놨는데, 옵션 방향도 하방, 선물 방향도 하방, 주식 방향도 하방입니다. 계속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에 예,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하늘 색깔이 예, 361선 이란 말이죠. 361선 잠시 꼈다가 그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번 꼈다가 11월 30일 날 한번 꼈다가 그죠. 그 다음날 12월 1일 날 바로 361선을 올라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날 또 1월 6일 날 붕괴를 시켰다가 다시 또 360일선 또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360일선을 하락시키려고 여러 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결정적으로죠. 돌파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완전히 이제 360일선을 하향이 터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이동 평균선이란 것은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360일 동안 그 평균 가격이이 가격이에요 지금 이 가격인데 이제 매도 쪽으로 강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선이 어디냐면 4 8 1선입니다4 8 0선 자, 480에서 359죠. 359, 네, 360포인트. 그죠. 여기까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내려가는 폭이 적잖아요. 그죠. 적습니다. 내려가는 듯 말든 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속이 붙어버리면 이 장대 은봉이 발생합니다. 장대 은봉이. 장태 음봉. 이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죠. 장대 음봉이 발생되면 또 이격이 커지잖아요. 지금 이격 자체가 없어요. 지금. 딱 지금, 이동 평균선이 다 지금 밀집되어 있죠. 밀집. 자, 61선도 밀집. 요거, 121선. 121선도 밀집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360일 선하고 여기 지금 예, 교차점 이제 일어나죠. 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딱 발생되죠. 그러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60일 선이 360일 선을 데드 크로스를 한단 말이에요. 데드 크로스. 예, 강력하게 하락합니다. 장대 음봉이 조만간 발생할 겁니다. 적어 놔야 되겠어요. 적어 놔야지. 이게 뭐 내가 했다고 안 했다고 할수 있으니까 딱 적어 놔야 되겠어요. <웃음> 장대 운봉이 조만간 발생 예좌 그죠? 자. 자, 3매 보세요. 여기 지금 361선이죠, 그죠? 361선이 480선까지 간단 말이죠. 361선인 하향이탈했어요. 그죠? 하향, 뭐, 붕괴됐다 하죠. 붕괴되었습니다. 461선, 481선, 그죠? 선까지, 예, 하락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1월 말경이나, 그죠? 2월 중으로, 그죠? 도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 선이 360포인트죠. 선물, 선물 지수로 360포인트. 자, 360포인트다. 목표가 뭡니까? 그죠? 목표. 360포인트. 현재는 몇 포인트죠? 오늘 2022년 1월 17일 아닙니까? 그죠? 월요일인데, 오늘은, 자, 384.30입니다. 84.30입니다. 몇 포인트 정도 됩니까? 24포인트. 24 포인트, 그죠? 24 포인트. 24.30 포인트. 하락 예죠 자, 문대한 포부를 가지시고. 자 360포인트 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뭐 틀릴수도 있어요 그죠 다뭐 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걸 보고 장을 바라 봐야 돼요 그죠 아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있서 보면은 그죠 61선을 계속 지지를 해 왔잖아요 61선 초록색깔의 61선을 상승장일 때는 이거를 지켜왔어요. 근데, 이기서 이제, 61선을 하향이탈했죠 그러면서 이 61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항대가 되면서 부딪히죠. 눌림목이 된단 말이죠. 내려갔던 힘에 의해서 눌림을 받고 다시 내려가고 또 계속 행보를 하면서, 어, 힘을 비추고 하는 거죠. 그죠? 힘을 비추게 해가지고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음? 삼각형. 여기서 이제 수렴을 해주잖아요 그죠? 수렴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갈 때, 얼마큼 내려갑니까?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계단시 이제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360 갔다가 또, 계속 하다가 또뭐한 340까지로 뭐 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란 것이. 뭐쭉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죠? 내려갔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내려가니까 중간에 막 틀린단 말이죠. 매도를 잡아놓고도 반등이할때 겁이 나니까 청산해버리잖아요. 그죠? 꾹 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꾹 참고. 지금부터는 매도 쳐놓고 놀러 가버려야 돼요. 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장을 보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올라쳐버리면, 여기 또 손절합니다. 분명히. 아예 장을 안 봐야 돼. 자, 내일은 어떻게 되냐 <웃음> 요 오늘, 내일은 오늘 저점을 또 붕괴시킬 겁니다. 예?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은 저점을 붕괴시킵니다. 예. 한번 보세요. 저점을 붕괴시킵니다. 하락장의, 특정은, 하락장의 특성은, 하락장의 특성은, 하락장의 음, 특성은, 어제의 저점을 붕괴한다. 어제의 저가를 붕괴한다. 이 저가를 붕괴를 시킨답니다. 저가를 붕괴를 시켜버려요. 하락장 특징이. 하락장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 뭐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아, 저게 뭐 선물옵션 전업 투자자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던데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는데 맞는지마다 한번, 한번 보십시오. 자, 자보시면 오늘 한번 살펴보죠. 자, 외국인들 그죠? 콜옵션에도 쳤죠. 자. 금융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보세요, 막판에 막판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들였죠. 사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베이시스를 갖다 0.495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이 베이시스 플러스로 만들면 이 금융 투자는 또 매수 차익 거를 또 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뭐 선물 매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2500이나 나왔죠 그죠 예, 2500이나 나오면서 매도 차익거래가 아마 일어났습니다 장중에는 장중에는 매도로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매도를 했다가 막판에 또 이렇게 사들였죠 그죠 요거는 또 다시 다시 매수 차익거래가 일어났던 거죠 아침에는 매도를 하다가 그죠 아, 선물 올라가니까 매수 차익 거를 합니다. 이렇게. 금융 투자는 뭐 주때가 없습니다. 뭐 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려도 그만, 올라도 그만. 계속 차익, 따먹는 차익 거래만 하고 있어요. 자, 연기금. 드디어 그죠? 우리의 주식의 마지막 보루 연기금이 또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757억. 연기금이 주식을 바치는 마지막 세력입니다. 근데 연기금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바칠 세력이 아니란 말이죠. 더 하락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는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바치다, 그죠? 아침에 하락하니까 여기서 바쳤어요. 지금 연기금이. 바치다가 10시 반경부터 그냥 패대 쳐버렸어요. 지금. 아 나도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예, 흐름 자체가 지금 하방이다 생각한 거죠 자기들도 예, 계속 내일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도 친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보시고 자 위클리 옵션 자 위클리 옵션, 위클리 풋 옵션이 예. 자 1월 13일 처음 생겼죠 어, 이게 이제 그 종가가 1.01 이었는데 오늘 고가는 4.66 까지 네배가 터졌어요 4.6배 네.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이제 4.6배 그죠 네. 종가상으로 1.01 이었는데 1월 13일날 자, 오늘 1월 17일, 종가는 2.88이지만, 장중에는 4.66이었습니다. 그래서, 4.6배가 터졌습니다. 위클리 푸드 옵션. 자, 이렇게 터진 모습을 보면서, 또 반복됩니다. 지금 이 하락장이 2년에 지금 한번 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주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론에 인해서 2020년 3월달 중순경에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죠.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증시 안정자금 들어와가지고 올려 올렸죠. 이 상승장일 때는 음 푸드 옵션 이제 거의 깡통이 되는 거죠. 그다음 행보할 때도 어, 콜 옵션, 푸드 옵션 다 깡통됩니다, 이러고. 예. 네. 그리고 행보할 때도 콜 옵션, 푸드 옵션 수익내기 어려워요. 단타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여기서 지금 행보한 주가가 어, 이제 하방으로 간단 말이죠. 추세 하락이란 말이죠. 추세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긴가민가합니다, 그렇죠? 장때음봉이 나올 때아 그때서야 이제 아 이게 추세 하락 추세 장이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데 지금은 긴가민가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하락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뭡니까? 응? 지지 받는 구간이죠 지지봉. 이제 이것만 이제 돌파가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장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벌써 이게 M A C D는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M A C D가 어, 이미 이 하락장을 미리 예고를 한 거예요.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제 퍼부어버리면 장대음봉이 나오는 거죠. 자, 큰 흐름은 이렇고, 그 다음에 주봉 차트가 결정적이다 했죠. 이 주봉 차트는 한번 맞으면 크게 간단 말이죠. 보세요.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수로 했다. 이거 완전히 초대박이죠. 이거는 초대박이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틀린 경우고, 이것도 매수 신호가 떴을 때 2주 연속 그죠. 2주 연속 네. 상승을 했던 대박장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이것도 음, 이거 매도 신호도 대박장이죠. 그죠. 하나, 둘, 셋, 3주 연속 하락했죠. 알겠습니다. 적어도 음. 2주는 하락을 한단 말이죠. 2주는 그죠. 2주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2주니까 여기서 하기가 한 주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내린단 말이죠. 이번 주도 내리고 금요일까지 내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린단 말이죠. 자 그런 걸딱 마음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 자꾸 막 흔들리든지 하셨습니까? 어? 장이 반등하고 이러면 틀립니다, 틀려. 어. 꼭 지워가야 돼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쭉 지워가야 돼요. 어. 아주 절호의 이 주봉에서, MACD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끌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 수렴 구간 수렴이 됐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그죠? 수렴이잖아요, 그죠? 수렴. 응축된 힘이 수렴돼서 이제 폭발한단 말이죠. 그시호타이 누굽니까? 외국인 아닙니까, 지금? 주식 매도 2,500억, 선물 6,500억 매도, 그죠? 이렇게, 이런, 예, 이런, 저, 반등할 때 말이죠. 반등할 때, 예, 매도를 치야 된단 말이죠. 반등할 때마다 매도를 치야 된단 말이죠. 싸게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죠. 내일도 저점이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 그 다음에, 자, 주식시장 선물 옵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도 하방, 선물도 하방, 옵션도 하방입니다. 하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보장이 끝나고 3개월 동안 행보했죠. 그죠? 이제 하락 추세장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는 1.25%로 인상했어요. 0.25% 폭만큼 올랐죠. 지금은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죠. 자, 2년마다 한 번씩 대 폭락장이 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청룡 열차를 한번 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주 동안 하락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 수치는, 우리 목표, 그죠? 목표는 360포인트. 그죠? 360포인트. 자, 목표는 선물, 선물 지수 360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어, 음, 장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위클리 옵션이, 3.6배도 터졌고, 그죠? 0.79 였는데, 이게 2.84까지. 요거는 월물 옵션이죠. 3.6배가 터졌습니다. 이건 월물, 월물 옵션입니다, 월물. 자, 2월물이죠, 2월물. 예. 자, 2022년 2월달을 뜻이고, 어, 행사 가격은 370짜리. 여기 예. 지금 0.79였는데, 오늘 장중 2.84까지 갔습니다. 이게 3.6배가 터졌고요 자, 2월물 옵션입니다. 2월물, 그죠? 2월물 드옵션 상황인데, 어, 1월 12일 날이 예, 1. 공이겠어요. 최저가는 0.79였고요. 자, 이거를 이걸 좀쭉 지켜보시 기 바랍니다. 지금 2 찬존 일수는 25일 남았는데 이게 이제 2월 두 번째 목요일 이 만기죠. 2월 두 번째, 그죠? 목요일이 만기 만기입니다. 이게 만기인데. 25일입니다. 그냥, 달력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1 0포트까지 갈지. 음? 안 그러면, 50포인트까지 갈지. 여기서 50%에 가 터지죠. 자, 여기서, 만약 100배가 터졌다. 79포인트죠. 79포인트. 만약에 20배만 터져도 20포인트죠. 그죠? 20포인트. 음. 자, 20포인트. 자, 지금 2.09니까 20포인트면 10배가 터지죠. 여기서 10배가 터질 수도 있다. 이 종목이 10배가 터질 수도 있다. 그죠? 적어놔야 되겠죠. 10배가 어, 터질 수도 있다. 네. 뭐딱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9인데, 10배가 터지면 20 포인트죠. 그죠. 20 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음, 자, 20 포인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350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한 360만 내려가도 20 포인트는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약에 장대 음봉이 되지 않습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바로 20 포인트 금방 또 나와요. 이게 신속하게 대폭락장일 때, 예. 하여튼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장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간 많이 갔죠 지금 아 26분이나 갔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 선물시장 이렇게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흔들리지 마시고 쭉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